두번째 브이로그 시작하하습습다다 오늘의 컨텐츠는 정진의 미니램프 도전기 샵에서 정진을 만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b 짱잼있었어요 o 사람들 이재미없 n a 네? s o 김진이 <웃음> 같이 브이로그, 브이로그. <웃음> 나는 브이제이 특공 Janga, k i 이 j i n e Puiro, k 이 s h i Puiro, Don Puiro, 회장 n 우리 회장님의 띠링 하면서 회장님 머리 위에 뜰거야 저는 회장님이에요 김회장님 어? 김회장님 브이로그 찍다가 배터리를 아 니가 충전을 좀 해줬는데 <웃음> 아니 뭐, 배터리를 보내주다 그랬는데 왜안보는거야 아, 아니 배터리하고 왜안보는거야 그건 광고인가요? 네? 그건 광고인가요? 저 광고 광고 부럽다 소품이. 나도 지금 v j a 뚜대로 자 여기 특공 대원 야 그래 마치 이렇게 시각때 진짜 팬케이크를 먹고 팔이 떨어질 것 같으신다 같은데... <웃음> 아뭐흘어 <몰랐어. 웃음> 지금은 출근길이고 오늘의 주인공 정진을 데리러 지금 정진 집앞 쪽에 왔습니다 아 정진 씨 안녕하세요 <웃음> 어, 오늘도 <웃음> 오늘도 올블랙인데? <울> 아이 <웃음> 전 어, 옷이 검은색 같다 오늘 스타일이 멋있어 검정색 남자 정진의 오늘 체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피는 오늘 너를 위해 내가 준비를 아니, 했지 거야? 너 커피 있어? 너거 혼자 생겨 온 거야? 아니 이거 집에 있길래 그러니까 너거 혼자 <웃음> 아니, 가져온 아니, 거냐고 엄마가 사주셔가지고 터 아. 파운더 <웃음> 세트 아, 하나랑요 와드라이브스로에서도 마스크를 쓰는구나 써야 돼요 이제 위에 폰에 뭐 오, 오, 오른쪽 현실방향 <웃음> 샵에서 내려서 샵에서 내는게 아니라 주, 차에서 내려서 <웃음> 정진이랑 샵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제 햄버거를 좀 먹고 잠깐 있다가 정진의 미니램프 도전기 자, 준비되셨나요? 미니램프 도전기? 이지하죠. 이지? 지금 뭘 보고 있나요? 오 본인인가요? 정진, 이제, 타는 거를 정진 몸 풀고 있는데. 자, 몸을, <웃음> 몸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. 자, 몸 풀기, 덮인. 자, 그, 페이키 아웃이 안 되는 건가? 네. 자, 몇번 더. 다음에, 인간의 몸으로, 회전을. 하는 것만 하면 금방 할것 같은데 <웃음> 아될것 같은데 어. <웃음> <웃음>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? 시선, 무게중심, 쫄보 <웃음> <오> <웃음> 오 드디어 갔다가 찍고 아, 아, 쉐! 감 잡았어. 잡았, 잡았어, 감 잡았어. 정진의 감 잡았어. 자, 정진, 첫 번째 드랍이 는 성공하고 락트 페이키 아웃을 했는데 기분이 어떠신지? 아, 이지하네. 이지? 위지. 몇번 트라이만에 된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이지라고 했고 택배가 왔고 해서 택배를 좀 붙이고. 정진 다시 도전하는 걸로 연습하고 있어. 빼를 다 쌌어.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<웃음> 맨날 놀순 없으니까 일을 하고 이제 정진 다시 테일 스톨까지 하는 거를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. 이제 좀 익숙해졌나요? 빼는 거는 뭐, 빼는 거는 뭐 그냥. 빼는 거는 이지하게, 오, 진짜 이지하네? 내려갔다, 가서 올라오세요. 이해됐나요? 설명이 어려운 거야? 설명이 너무 이지한데. 쉽죠? 내려갔다, 박힐 때, 박힐 때,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. 이 발을 꽉 올라가세요. 이렇게. 그럼 굉장히 쉽죠? 도전! 정지! 아, 어, 자, 발이 그냥 들어버려요. 지금 발을, 발을 그냥 이렇게, 여기서 발을 슉 들어서 여기다 놔버렸어. 굉장히 잘못된 자세에요. 눌러, 아... 뒤에 눌러! 눌러, 아! <웃음> 눌러르세요 이번에 성공? 아, 이제 네. 제대로 할까 여태까지는 가짜로 한 건가요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! 아! 와, 못하는 척 너무 잘하는데? 으아! 진짜 아다 진짜 아다 진짜 거의 다 됐어 아.. 받고 싶다 <웃음> 지 뭐라고요? 네? 뭐라고요? 받고 싶다고요 <웃음> 받고 싶다고요 아.. 진짜 아까워 아, 자 아무리 저렇게 해도 안 되죠? <웃음> 자괴감에 빠져있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좀 안되면 보드 탓을 할것 같은데 야 산타코르 산타코르 보드, 보드 때문에 그런건가? 어디서? 여기서 딱멈춰 너가 쫄아서 위로 점프하던데? 그래요? 어어 밀고 올라가! 씨. 어, 허이 어. 어. 어. 어, 나갈걸 <웃음> 자, 화가 난 정진 오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진씨 화가 많이 나보여요 네 힘들어 잠깐 쉬시겠어요? 네 잠깐 휴식 타임을 갖고 다시 다시, 정진의 도전기. 과연 정진은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인지. 아, 진짜 아까워. 찬스? 찬스? 어. 자, 이제 그 손님이 계속 와서 정진의 테일 스토어를 찍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샵에서 샵 뒤쪽에서 시아랑 같이 이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나 오늘 이거거든. 응. 오늘 예쁘다고 하는 저의 이제 와이프, 찐이. 회장님으로 불러왔어 아, 회장님. <웃음> 자, 다시. 회장님. <웃음> 자, 이 친구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? 게임을 하고 있는데, 게임은, 스케이트보드 아, 아. 게임. 그럼 아. 이제 뭘 보여줄 거죠? 네, 뭐 구핀 레귤러로 한번 보여드리요 구핀데 어, 구핀데 레귤러로 도전하는 정진 자 내일을 탈 건데 정진의 레귤러 도전기 어 몽고푸시 쩔었어요아 어? 제가 푸 <웃음> 정진 바로 잡아졌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 레귤러라니 <웃음> 오늘 오늘 테이스톨도 못 하고 <웃음> 레귤러도 못 하고 자 다시 한번 정진 <웃음> 구피로 바꿨어요 자 정진 뭘 보여줄 거죠 뭐뭘 뭐. 뭐 보여드릴까요 텐티요 뭐, 이지하게 이거요? 아니왜그러로 하니까 엉거주춤아시죠 자, 통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<웃음> 그 저번 편에 나왔듯이 시아랑 이제 둘을 엮어서 장난치려고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묘해요 <웃음> 뭐? <웃음> 정진이의 저 집중한 표정 <웃음> 아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자, 신시아의 도전 과연 신시아는 오 정진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. 황보어요자 <웃음> 강습 때문에 좀 일찍 나왔고 오늘 테이스톨은 결국에 못했어. 촬영이 있어 어, 가게 에 이제 다른 촬영이 있어서 저희는 그 영향력이 약한 브이로그이 기 때문에 제 브이로그 힘을 쓰질 못했습니다. 자 우선은 보드를 타고 커브로갈까요어뭐 새로운 트릭 오늘 뭐한개 해야지. 오늘 어, 네. 뭐 형이 알려준 트레로 그래 어. 오늘은 정진의 트레 타기 자 우선 차로 갑시다. 그 그래. 어. 보드를 좀 멋있게 멈추는 방법이 있을까? 보드요? 초보들이 따라할 수 있는 보드 멋있게 멈추는 방법? 어, 보드 슬라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 보드 초보들도 다할수 있나 그런 건? 뭐 뒷발만 조금 누르면 <웃음> 보여드릴까요? 어 아, 뭔가 조금 자세가 불안한 거 보이. 아, 여기 서기서. 아, 여기 턱 때문에. 빠질 거 같아. 잡아줬으면은 좀 재밌긴 한데. 어, 좀 노우라고 좀 멋있는데 오늘 블랙이? 자, 갑시다 예, 차가 아주 더럽네요. 세차할 때가 된것 같아요. 때 너가 해 줘. 다음 생정진이 세차하는 법. 어. 아, 어. 이제 월컵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 유튜브는 이제 제겁니다 종빈이 음, 형은 이제 저기 강습하러 네, 보드를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, 보드를 타다가 쉬는 시간에 종빈이 형 강습하는 걸 찍으러 왔습니다 아주 열심히 강습을 하고 있죠 아이거 카메라가 너무 높운데 이제 강습을 끝내고 왔습니다 롱보드를 타보려고 가져 나왔어요 정진이 오늘 저를 잠깐 진짜 딱한번런딱한번딱한번런 왔다 런. 갔다? 어 왔다 갔다. 갔다 얼마나 좀 실력이 죽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럼.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거고 혹시나 롱보드 댄싱이나 트리거를좀 궁금했던 거나 하고 싶었던 게 있다 하면은 그튜 이걸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정진하고 저는 조금 연습을 하고 이따가 성공하는 걸 찍기 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뭐 항상 주인공은 정진인데 정진 뭐 맨날 앉아있어? 어? 너포즈야 정진 그러면은 우리 보드슬라이드는 한번 갈까요? 보드 안 되려면 해야지. 자, 잠깐만요. 정진, 보드슬라이드 하는데 너 이렇게까지 멀리까지 와야 되는 거야, 꼭? 잠깐만, 여기서. 너 여기까지 온 거야? 속도빨. 자, 정진 준비됐나요? 아이. 저 퍼스트 라이 성공? 아, 뭐 그냥, 하죠. 그냥 한다고? 출발. 어... 자, 보드슬라이드의 팁은 뭔가요? 보드슬라이드 팁. 원헤리를 일단 할줄 알아야죠. 원헤리를 무게 안 떠도 돼요. 그냥 갖다 박으면 돼. 갖다가 갖다가 박으면 되고. 박고? 아까 전에 그 뭐냐 테이스토에서도 갖다 박으면 되는 건데 왜 그거는 <웃음> 갖다 박으면 안 됐을까? 아무튼 너테일스토를할 때도 그 박으면 됐는데 왜안 박은 거야? 아, 그거는 그 그거 무게. 무게. 아. 자, 정진 이제 딱세 번만 더 도전을 해보고 끝낼까. 세번안탈 거죠. 세번 네, 안에 타죠. 자 이제 라스트. 과연 아 오, 성공 아 정진 아 정진 드디어 성공했어 나이스 아 성공 성공 성공 거짓말 진짜로? 나이스 나이스 정진 진짜 지금 진짜 야 정진 진짜 냐고뭐한몇번째죠 아, 우리? 아진 탔어? 어 진짜 탔어? 진짜 탔어 정진? 진짜 탔어? 어 정진 아, 어떤가요 지금 기분이? 트레를 아, 타신 아. 소감이 어때요? 테일스토리 네, 사야죠 <웃음> 아, 테이스도테이스 <테리스토리도, 웃음> 타야죠. 테이스도탈수 있잖아요. 그거, 그, 그거? <웃음> 그거는 안될 걸? <웃음> 어디 <어딜? 웃음> 오늘 뭐 소감이 어떠셨나요? 하루 동안 아유, 열심히 타니까 좋네요. 열심히 <웃음> 타니까 좋아요? 네, 근데 성공률을 높이는. 것. 이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마침으로 하고 다음 뭐 브이로그 주제는 아직 못 정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. 뭐 재밌는 컨텐츠를 찾아서 뽀다닥 돌아오겠습니다, 뽀다닥 뭐냐 오랜만에 시야 아까 댄싱을 좀 봤는데 시야 댄싱을 마무리로 오늘 영상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야! 저기 옵니다 시야의 오늘 댄싱 연습기 아 아! 아 시야도너 호빵같이 나왔어 아 그러면 편집 편집 자 오늘 오늘 영상 여기까지야 이제 끝나 오늘 가는 거안 찍어요? 오늘은? 오늘은 가는 거안 찍을 것 같은데? 오늘은 여기서 끝내려고 왜냐면 내가 보드를 타고 싶거든 딱 마지막 팝샵이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팝샵이 오게시에팝샵에서 끝으로